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힘겨루기를 하는 요즘입니다. 네. 이럴 때 가장 주의할것 중에 하나가 곰팡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곰팡이가 생기면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름철 습도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21회 로또총 판매액 1,020억 원, 1등 당첨금 253억 원으로 12분이 당첨돼 1인당 21억 1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1조 2,257억 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의 봉사 현장 찾아갑니다. 행복공감봉사단의 발대식 현장. 지금부터 제15기 행복공감봉사단입니다. 공감 발대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공감봉사단과 함께 나눔과 기부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도 배우 김소현 씨가 봉사단장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권위원회도 복권 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이곳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가 진행되는데요. 오래된 학교 담장에 색을 입히는 행복공간봉사단 교문부터 현관 입구까지 100여 명의 봉사단원이 하나 둘 색을 채워갑니다. 행복공감봉사단 15기 대표로서 이번 봉사를 계기로 앞으로 다양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여러 곳에 열심히 봉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덕분에 예쁜 등하굣길이 완성됐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저희가 그린 벽화를 보면서 등교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정말 뿌듯하고요. 예쁜 벽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기분 좋게 공부하고 또 자신의 꿈을 마음껏 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은 복권 기금이 추구하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분들 모셨습니다. 네, 행복공간봉사단 대표 강동욱 박소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 15기 행복공감봉사단 대표 강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봉사가 낯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더 많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봉사를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는 분들을 위해서 동료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작은 능력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면 그게 바로 봉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아. 어려워 마시고 맞아. 저희와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예,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 공무원 방청객분들과 온대추첩 함께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과 나눔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 시작합니다. 자, 공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 1022회 로또 추첨 시작됐고요. 첫 번째 행운의 숫자 45번. 네,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는 5번이고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볼. 11번입니다. 네, 숫자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숫자 알아봅니다. 네 번째 숫자. 42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이네요. 6번. 네, 여섯 번째는 몇 번이 나올까요? 여섯 번째 숫자. 29번입니다. 2등 보너스 볼도 추첨하겠습니다. 28번. 22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45번, 5번, 11번, 42번, 6번, 29번이고요. 2등 보너스부 당첨번호는 28번입니다. 지금까지 강동욱, 박수연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